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이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통발 컨텐츠를 간간히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존 강에 또 통발을 안 놓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브리님이랑 장주랑 통발을 총 4개를 좀아시끄러 아, 공사를 그냥 즉석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통발을 4개를 딱 해가지고 두개는 아마존 강에 두개는 아마존 살기스를 한번 넣어서 잡히는 거를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진짜 통발이 안 잡혀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시도는 해봐야죠 자 근데 혼자 계시러 같이 가요 레츠 고 아, 아, 식, 시 식, 시 식, 이해 좀 부탁드려요. 통발 던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저게 저희가 이키토스에서 사닭 미끼인데 어때요? 야, <웃음> 보통 이런 리액션 안 하는데. 아, 와, 이거는 무조건 하면 되려러요왜냐면 통발이 냄새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생물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캡틴. 충성! 짜증! <웃음> 괜찮추하이스메요? <true> <웃음> 자, 그래서 저닭미기를 넣어서 아마존 강 쪽으로 가서 두 개를 먼저 던지러 갈게요. 여러분 오늘 던질 기습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 그림이 그림. 자, 여러분 여기서 통발에 닭을 넣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발 열 때는 조심하셔야 돼. 이게 갑자기 퉁 튀어올라서 로추 박을 거거든요. 자. 어 됐다, 됐다. 이거 박았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웃음>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주 아주 우산통발이에요. 음, 이렇게 하고. 오, 야, 이거 뭐 들어가겠네, 네, 이거는. 네, 네. 아우, 생장냄새 아우. <웃음> Is that c r a w f i s h 네. 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존 가재 같은 거 하면 잡아서 먹어봐야지. You know, Yeah. 아일렉트로기요오전기비장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Can I catch that? Maybe <웃음> 왜냐면 아마도라는 말을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실패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우와 닥시 우와 개속은해놔요자 여러분 요생닭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웃음> 오, 우와 야 이거 많이 들어오겠다 자 그럼 요렇게 하나씩 딱 넣고 자요 밧줄 대한민국 라이소에서 사왔습니다 자, 요거를 건 다음에 지금 한번더 바로 날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일단 가운데 줄을 자를게요 라삭 <웃음> 자 여러분 여기에 일단 줄하 하나 못고 여기에도 마저 묶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던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새끼하고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전기뱀장도 어 있고 가재도 있고 많이 산다고 합니다 저기로 가면 은 제일 깊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카약 물 푸고 있습니다 물이 빨리 퍼요 가라앉아 요 빨리 <웃음> 빨리빨리 I'm scared 중간중간에 카약 타시는 분들이 물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빼도 빼도 끝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흐름해가지고 캡틴 협찬 하나 해드려야 되나 This boat how much? d o Like uh, l l a r 2,000달러 야, 비싸다 Frank give you boat p r e e n <웃음> 오 저기도 여러분 너무 좋은데 분위기 미쳤죠 여기 <웃음> Hey why why you smile? He he's a liar. <웃음> he's liar. 놓게요. 예 hey, 먼저 던으세요 <목소리> 버려. 저잘 가라 한다. 수심이 여기 4 m 제일 깊은 데라고 하는데 <목소리> 떨어지는 걸 끝까지 한번 볼게요. 어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오 깊다 진짜. 진짜 이 정도면은 뭐라도 잡힐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러면은 줄을 이런 나무까지 묶어줄게요. 야이 아마존 야, 강 가운데서 이렇게 묶고 있다니. 오케이 레츠 고. 오케이.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마저 던져 보도록 할게요. 그야 그냥... 야간에. 그래. 줄을 잡아주면서. 왜냐면 얘는 송발도 딱 안착돼야 되기 때문에. 오 깊다. 계속 내려가는데 어, 다 왔어, 다 왔어. 요 줄도 이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마존에 와서 통보할 이렇게 생각류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자러면 이렇게 묶었고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와보고 오늘 밤에 별게 안 잡혔다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and oh. next morning. Oh, yeah, y yeah, e yeah, yeah, yeah. yeah, I want check too. I think you genius. You Koreano? <웃음> What's it do? What? What's mean? w h 가 무슨 말이냐고요? <웃음> 자, 여러분 저렇게 통발 설치했고,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통발은 하이킹하는 코스에 약간 계곡 같은 물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If we catch baby alligator, can I eat? No e g a l t s illegal 아야야 불법이래요. 악어는 어차피 여러분 시장 가면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악어를 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서 악어인 거래하물물물물 마셔. 물 마셔 그래. <웃음> 오늘 어때? 오늘 어때? And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27년 짬밥의 현지 분도 굉장히 더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웃음> <웃음> 아유 oh, 코리안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산기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하이킹 코스로 들어가면 통발을 던질 곳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산속 통발 포인트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기가 막혀 오와 여기 하나 던지면 여기는 거의 100%인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제 브루님은 민물 전용 통발 가져와가지고 기가 막힐 수 있어요 또 여기 미끼 아예 이게 있네 여기다가 닭을 한번 지금 바로 인설트 해볼게요 삽입 달려봐라 <웃음> <웃음> 이거 냄새 너무 멋있서 지금 <웃음> 서로 미루고 있어요 <웃음> 와, 으 캡틴. 와, 역시 서슴없으죠. 안 아,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넣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yeah, 땡큐. 아, 냄새. 빨리 던져요, 그냥. 아, 냄새. 아, <웃음> 트와이 어, 롯됐다. 오, 어, 이 정도면 아. 간당간당하게 돼요. 괜찮아요? 구멍만 물에 다 들어가면은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s 감사합니다 괜찮 okay,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자 여러분 하나 두고 나머지 하나는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펀토바 <목소리가> 뭐야 왓? <What>? 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 저쪽에 더 깊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분들도 추측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뭔데요? 우와 얘는 왜 흰색이에요? 똑같은데? 탈피한지 별로 안된 건가? 완전 얼마 전에 뭐 아머드 밀리패드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색깔만 다르고 알비노인가? 그럴 수도 있고 탈피 한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것수도 있어요. 와, 여러분 신기하죠.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여워하거든요. 이게 밀리패드라고 하는 건데 혹시 그 곤충 아문에서 분양을 하고 있나? 아, 그 곤충 아문에서요, 여러분들. <웃음> 이 밀리패드가 종류별로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일반 밀리패드부터 그림 그린... 네. <웃음> 덥석 <덥성> 물어버린구만. <웃음> 끊는 것도 황금. 이왜냐편집될까봐 사고나 <웃음> <성은아>, 편집해. <웃음> <웃음> 우와, 이게 뭐야? 무당벌레 아니야? 어,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봄, 버섯벌레 아니에요? 버섯벌레 같아 근데. 그죠, 뭔가 버섯벌레 같죠. 네, 와, 어, 너무 예쁘다. 나와. 먹을 수. 없겠죠? 저런 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만졌다가 손에 갑자기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세요. 발한번 담가 볼까요? 어서 이거 고무라 전기병전장은 괜찮지 않아요? 전기배전 올라타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아니니까. 아 그럼 안 되지. 자, 여러분 지금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통발 일단 세 개만 던져보도록 하고 오늘 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밤에 봐요. 나당나자 여러분 이제 밤이 됐고 사량을 타고 통발 있는 장소로 갈 건데 제발 뭐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밤에 또 악어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박쥐도 방금 날아다니고. 오 박쥐, 박쥐 피싱 c f i s h i 예 eat f 예 아하아 f i s h i 라고 해서 물고기를 먹는 박쥐라고 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신기 오, 오, 오, 오, 악어도 보면 대박인데 야똥탱이오리렇게야너왜 쫓아오냐 집에 가아어한테 먹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 자 제발 아마존에서의 통발 과연 자, 올라옵니다 오오 어, 제발 제발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 있긴 있어? 있어? 있어. 어, 뭐있기이다맥이다 오, 맥이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정이야? 백... 정어요 아니, 아니, 요 꼼장어, 꼼장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자, 여러분, 지금 이상한 녀석들 잡혔거든요. 어, 이거 진짜. 뭐예요? 꼼장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꼼장어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얼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지금 피라냐랑 붕어 같은 애랑, 오. 맥이랑 왓스데, 노 일렉트릭? 와, 이거 꿈틀거린거 뭐예요? 오 이게 오, 뭐야 자, 여러분 이게 얼굴인데 네. 너무 신기한데 난 진짜 꼼장어, 꼼장어 같아중요한 거는 닭고기 없어졌어요 그냥. 오 뭐야 아 닭고기 없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얘 일단 한 마리 넣고 얘네는 다시 그냥 미끼로 넣어두고 아침에 확인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얘는 그냥 여기다 바로 떠줄게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오케이. 다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비주얼은 여러분 꼼장어인데 눈이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자두 번째 통발은 브루님이 한번 건져볼게요 와 근데 다른 것도 피라냐랑 캣피쉬 이런 거에 잡혔는데 피아하게다 죽어있었어요 죽어있을 리가 없는데 자 이제 우산 통발 입구가 많았어요 자 과연 아유 무거워 무거운 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오오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싹다 피라냐 메기들이다 네, 메기들 메기, 이 메기들 메기. 메기들 메기. 있어 또 들어있어. 오 뭐야 꼼장어또 들어있어 오. 우와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근데 항상 오. 여러분 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꼼장어 빼고는 오. 다 죽어있어요 워더 스네이크 워 s 스네이크 물뱀이래요 Can I eat? Is that poison? Poison? Oh, no poison? No poison 자 여러분 지금 메티니스 종류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메티니스고 여기 붉은 빛을 도는 이게 피라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 워터스네이크만 살아있어요 저메기도한 마리 살아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그 애가 들러붙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 아, 예, 예, 예, 예. <웃음> 지금 저희가 잔뜩 쫑게 뭐냐면 혹시 전기메기일까봐 전기 안 쫑다 네와 예. 제가 아마존 고대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많이 커지는 종류 같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이 커지는 종류 중에는 이렇게 생긴 애는 없어요 와 여러분 아마존 메기입니다자 이제 워터스네이크 한 마리만 꺼내보도록 할건데 와, 와, 우와. 브이손 우와.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오 이거 FE 냄새가 왜 나냐 철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이 있어요 이게 워터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분들도 지금 정확히는 모른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다시 담궈놓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확인해볼까요 근데 이거, 이거 확실히 여기 피라냐가 엄청 먹었네 아 피라냐가 지금 다 뜯어놓은 구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던지고 네.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요 네. 여기 안에 저거를 먹으러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고 요 녀석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자 퍼가지고 물을 조금 담아놓을게요 물을 조금 담아놔야 살것 같거든요 맥이 뺄까요? 그럴까요? 그냥 밀먹고 네, 왠지 맥기 때문에 상할 것 같아서 쟤네 <웃음> 피부에서 복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맞아 꼼장어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자맥기야 너는 살아라 땡 <웃음> 그러니까 뭔가 얘네 피부에서 꼼장어 같은 끈적한 그런 게 분이 아까 만졌을 때 나왔죠? 에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 게 나와서 혹시 전멸을 한게 아닐까 와 일단 신기합니다 우선은 성공했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마저 보고 뭐또잡힌거있으면 없고 얘 예,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잠깐 키워지자 와저러분 이렇게 워터스네이크란 녀석인데 아니 입이 되게 그냥 상어 입 같네. 눈도 있고, 다리는 없어요. 어? 지느러미가 살짝 있네? 이거 이게 되게 영롱하지 와, 않아요, 근데? 되게 영롱하고, 너무 키워보고 싶어요. 두 마리가 이게 한 곳에 모여 곳. 그러니까, 귀엽네. 있게. 입도 되게 귀엽고, 꼼장어는 입이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빨판처럼 생겨서. 맞아요. 수염도 있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엉덩이, 이거 엉덩이예요? 엉덩이. 엉덩이, 이거 엉덩이. 어이, 입이 여기에요. 어이, 입 보세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워터스네이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요. 다 뼈가 없어졌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피라냐는 뼈는 안 먹거든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피라냐가 다 죽어있었어 죽어있고 눈이 조금 태화돼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피라냐가 죽은 느낌으로 시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얘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런 생물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집으로 가서 내일 아침에 저 마무리를 한번 걷어보고 산기슭에둔 통발 있잖아요 그것도 내일 같이 아침에 싹다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나닥나다자 나닥. 여러분 어젯밤에 다시 던져왔던 통발을 아침에 걷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궁금한 게닭 뼈는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고 어쨌든 그 안에 죽어있던 피라냐들이 미끼가 돼가지고 또 어떤 생물이 잡힐지 가볼게요. 야, 오늘 정글로. 하하, <웃음> <웃음> 괴롭고 왔네. 가장으로 여러분, 어제 산키스레 있는 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요거는 하루 푹 묵혀둔 거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물이 불었네. 오 아, 송살이 있겠다. 렛츠고. 받아주세요 브리님. 어, 뭐 있나보다. 오오 어이 뭐티네 튀네 티네, 네 진짜 튀어. 오 엘렉트기. 어어 엘렉트로기. 아 손대 손대 브레. 아니 아니. 오개 많은데 뭐뭐개 많아요 지금. 개도 있어 개. 개도 있다고? 야, 오 뭐야. 물방개도 뭐 있어. 있어. 물방개도 있다고? 대박이 요 여러분. 어제 여기 안 보게 잘했습니다. 근데 닭이 또 없어진 것 같거든요. 와 뭐야? 일단 내가 봤을 때잘 보이게 봉지 위에다가 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전기뱀 장어라고막 놀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거 통말 한번 털어볼게요 열어봐서 한조씩잡고자 일로 일로 해. 뭐야 얘, 이거 뭐야 우와 뭐 많습니다 여러분 뭐야, 난생 처음 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 미꾸라지도 있어 이게 뭐야? 비단개처럼 비슷하게 생겼는 우와 개 진짜 예뻐요 여러분 걔가 되게 동그래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풀어줄까요? 네 예, 얘는 풀어주시죠 어 뭐야 아, 맥이 저기 맥이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다 털어야 돼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생미새를 우와 우와 여러분 그 알수 없는 맥이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작아도 다 맥이류가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와. 우와 딱 보면 여러분 되게 고대어처럼 생겼거든요 보이시죠? 이빨 어이. 엄청난데? 걸려볼까요? 울프피쉬에요 울프피쉬 거의 와 여러분 이빨 보이시죠? 네. 우와 이거 진짜 울프피쉬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꼬리 부분이 울프피쉬가 아니라 약간 아로아나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그리고 왕우렁이도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왕우렁이랑은 조금 다른데 훨씬 얘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방개랑은 아예 똑같이 생겼죠? 조금 더 다르지 않죠? 네저 똑같은 아조인 것 같습니다 오 그냥 우리나라에 약간 관상으로 나오게 생겼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거 키우고 싶어요 뭔가. 여러분, 근데 비늘 보시면 되게 딱딱하게 갑옷처럼 생겼거든요. 비늘을 한번 만져볼게요. 와 비늘이 여러분 엄청 억센 비늘입니다 여기 보세요 손으로 그냥 비늘만 갖다 대고 반대로 밀어도 그냥 밀릴 정도로 굉장히 억센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한데? 다른 거는 다 거의 비슷한 종류예요요 빨간색 이 종류 있죠? 플러스 미꾸라지 요 정도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확이 있어서 너무 와씨 말이 안돼 이거 다 먹어야겠다 Snake fish. 아! 아! 스네이크 헤드, 스네이크 헤드. 가물치 <웃음> 자, 여러분 가물치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비슷하네 꼬리도 그렇고 가물치가 육지에서 지느러미 이용해서 걸어다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와 꼬리 부분도 지금 보니까 가물... 치네 이거 야 이거 걸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 걸어가는 게 뱀이에요 자그 여러분 가물치를 영어로 스네이크 a 드라고 하는데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가물치예요 가물치 그리고 우리 캡틴께서 스네이크 a 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물치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핀 거. 오, 쉐. 여러분 그래서 큰 것들만 챙기고 작은 것들은 놔주도록 해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미안해. 이거 눈좀 잠깐 치워 봐. 어, 그래. 잠깐만. 어, 됐어. 큰 것들만 조금 챙겨서 이따 한번 숲풀 같은 거 한번 꼬 먹어 볼게요. 얘까지만 딱 챙길게요. 나머지 애들 작은 애들이거든요.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잡혀줘서 고마워. 좋은 경험했어 아마존에서. 어, 다 살아 있어. 요 근데 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없네. 도대체 닭뼈는 누가 먹은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육식을 하는 거라서 가물치가 사실 육질이 굉장히 질겨요. 엄청 육고기 같거든요. 얘도 살이 땅땅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열어고 킵. 자 이제 또 다시 넓은데 한번 가볼게요. 해. 캐 aptin 와타이미즈 나. Nine t w e n t 오아 예. 우리나라 에 해시계가 있다면 여기에는 계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계시계. See you, your path. Yeah. 아. I put my watch in the water. Yeah. 잘 가. 자 다음 통발 바로 거들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배에 탑승해볼게요. 캐 aptin. I have a question. If I put in the water in my hand, no 필요하냐? No, no, no. God. 아 피가 나야 피라냐가 문다고 합니다 피라냐들이 있는 샌드에 겁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어우 무서워 안돼 나랑 손잡아야 돼 알로 <웃음> 뭐야 원 <뭔> 소리야 <웃음> 어 뭐야 원숭이 저기 원숭이가 있어 뭐야 애완 원숭인가 와 어, 너무 귀여워 저거 지 잡고 있는 거 보세요 부럽다 나 진짜 원숭이 키우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했거든요 <웃음> 요거 한번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게 울산 통발이죠? <웃음> 네네 어제 피라냐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는데 올라온다 <웃음> 뭐야? 오, 어제랑 똑같습니다 닭이 없으니까 우선... 더 이상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90%가 필요하냐입니다자브루님이 아, 도반자의 성발 일렉트리 1 제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기뱀장어입니다 다른 것도 괜찮은데 전기뱀장어가 신기하니깐요 올려 제발 제발 어 뭐야 다 없어졌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누가 들어와서 먹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다리 먹었을 수도 있고 아 수다리일 수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뱀장어 같은 놈이 들어왔다가 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뼈나 이런 거 전부 다자 이제 잡은 녀석 들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캡틴 땡큐 You're You're 자, 여러분 여기 피라냐 조그만 거한 마리 살아 있거든요자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나트리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 있고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 이잖아요 이건 페루블랙이라고 하고 앞모습은 생김새 굉장히 똑 같습니다 엄청 작잖아요 지금 거의 납자로만 하거든요 그래도 와이 숨겨 있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 손가락 줘보세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많이 잡아봤는데 물뱀두 마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가물치가 너무 많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딱두 마리두 마리만 먹어보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어우 예. 너무 크다 아우 예뻐 진짜 가져와서 키워보고 싶어요 자, 예. 어, 야, 야, 야. 짜아, 야, 야. 자 여러분 요두 마리 생기고 지금 집에 있는 물뱀이랑 같이 네 마리랑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아, 아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땀나 브레인 그래, 얼굴에 땀좀 보여주세요 렉시와 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물뱀 먹어도 되냐 물어봤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현지인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No, e a t like a plastic. 아 플라스틱 같아서. No. But tasty, good. 아, it's okay. No poison? No, not even any. No, even no. Yeah, yeah. No poison? Okay, I will try. 여기 주민분이 드셔보셨는데 플라스틱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맛이 없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먹는 건 상관 없다고 합니다. 독은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건데 어떻게 먹을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사 마사. Captain, I want. 쭉쭉쭉쭉. 이. 어, 해야 해. 여러분 여기 분들이 아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You clean yeah. or she start for clean. Yeah, yeah. 미미. Yeah, w h yeah. Stop! <laughs> 왜요 야. 자 얘를 이제 손질을 해야되는데 먼저 여여서 어야야야야야 오야야야. <웃음>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자 여여서 먼저 손질을 할건데 스네이크헤드가 입이 굉장히 세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진짜 색깔, 슬슬 색깔 슬슬 진짜 생기네. 예뻐요 그리고 지금 <웃음> 보시면은 비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살이 자 그래서 얘를 손질할게요 이거 죽이는 거좀 잔인하니까 제 얼굴 찍어주세요 아아아 일단 여러분 내장 깔게요 내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 0호종들이 내장이 별로 없고 살이 찰지거든요 그래서 피라에 이런 것도 엄청 육 고기 같고 굉장히 맛있는 육질이에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두개다 하고 싶죠? 네. 브리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기술 한거 찍지 마. 안 찍어도 돼요. 미안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자 드디어 왔습니다 한 쌍인 것 같은데 <웃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웃음> 그런 말한번 놓다 먹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안에 가운데 여기 있죠 자 이런 데 지금 혈관이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마존의 손톱을 길러 왔습니다 손톱으로 조조조조조조 장주야 너 카메라 각도 진짜 기가 막히다 장주가 다큐멘터리 꿈나무거든요 자연 다큐 있죠 아마존의 눈물이나 이런 거 지금 아마존의 이만한 카메라 들어가서 혼자 쩔쩔배면서 등에 목이 다 물리고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곤좋와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와 근데 여러분 얘 점액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씻어도 계속 미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요살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살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손질하고 있는데 주방장님께서 이 소스를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고수랑 양파 당근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맛있는 향신료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여러분 얘 같이 이렇게 비벼줄게요 와 기가 맥히다 기가 맥요자 이거는 이렇게 잠깐 쟁겨두고자 이제 워터 스넥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잡아 들어 올려볼게요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무 신기합니다 뱀이요 뱀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장어처럼서 안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뱀에 훨씬 가깝게 까 생기긴 했어요 눈도 띵이 렇게 있고 입은 약간 상어 느낌? 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이 없다 그러고 점액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약간 찐득거리는 점액질이에요 뭔가 물것 같아서 겁나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아, 뭔가 좀 큐트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거? 눈이 귀엽게 생겼어 어, 눈이 좀 큐트해 자 여러분 여 녀석도 손질 할건데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손질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한 아마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이게 똥꼬가 돼요 내가 봤어요 어이?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입인 줄 알았어 처음 이게 입인 거 같아서 꼼장어줄 알았어요 꼼장어 입이 약간 요런 식으로 빨판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성장어 입이 막 이렇게 둥그러잖아요 이 네. 이빨 엄청 많고 근데 이게 오 뭐야 다쳤어 오이 뭐야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근데 먹어, 뭐, 아, 뭐. 먹어도.. 뭐, 뭐, 뭐, 뭐, 뭐, 어 먹어도 된대요 내가 허락 맡았어 노포이진 녹이 없다 뭐, 그러고 냄새도 안 맡아올게요 으흠. 아무 냄새 안 나요 처음에만 나나봐요 약간 생선비린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손질할 건데 캡틴한테 부탁해요 캡틴 I want help. 다, 다, 다, 다. <웃음> 아 우리 캡틴 진짜 헌터 분이 이분이세요 너무 잘 찾으시고 와야 이걸 어떻게 손질할지 아 머리를 날리시는구나 장어랑 비슷하네요 손질 어 장어랑 비슷해 그리고 여러분 손을 닦았는데 꼼장어처럼 이렇게 점액질 보이시죠 요렇게 남아요 근데 얘가 신기한 게 장어는 물거든요 얘는 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와 엄청 질깁니다 여러분 오오아엠스케얼아 앞에가 내장이 있구나 이거 물고기가 아닌 것같아 어, 뱀이야 뱀 진짜 뱀이예요 어 진짜 뱀이라 그랬어 워터스네이크 공룡 볼수록 도롱뇽이랑 닮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만약에 다리가 퇴화된 그 도롱뇽 있잖아요. 그 다리가 없는 몸이 길고 다리가 한 요만하게 달려있는 그 도롱뇽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 역시 헌터분이 손질할 을줄 아십니다. 어, 벗겨진다. 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와, 우와, 우와, like a, is not 나. No. 오, 쇠. 꼼짝 어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살이 되게 애매해요. 좀 말랑말랑한 네. 탄탄하진 않아요. 물컹물컹하가요 물컹물컹해. 엉덩이를 자른다. 아까 말판처럼 생겼던 꼬리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내장이 있나봐요 어 근데 너무 잘하신다 와 여러분 저기 내장 나오고 있거든요 오이치 oh, 여러분 내장 지금 오야 oh, yeah. You're a l l y hunter 장어처럼 얘도 내장이 엄청 길게 있나보다 아 그리고 이 여성분이 장주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Do you like him? d Do you like him? Do you like? <웃음> 장 좋겠다. 네. 쑥스러워하네. <웃음> <웃음> 얼마 전부터 장조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와우 됐어. So. 여러분 한번 씻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손질을 다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물뱀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땅땅하지 않고 굉장히 말랑거려서 지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한 마리 더 맞아 손질해서 바로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왓, 왓, 캡틴, 왓, 왓, 포인트. 아 s 아 지금 둘이 눈 맞았다 아, 아 지금 둘이 맞았 <웃음> 아니에요 do n o w K-pop i n g BTS 피땀눈물 a n strikies strikies felix e l i x 아 지금 찾아주시데요아 아. like him 야장야너 여기 캡틴해라 결혼했어요 우리 올 때마다 방갈로 하나 씩줘 나랑 부르니 그래. 자 아,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래 자리 잡고 있어 자 이제 공짜로 아마존옵니다 여러분 아,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마리 싹다 손질 됐거든요 한 마리는 좀 작은데 뱀보다는 확실히 장어 딱그 느낌이죠 여러분 보셔도 그리고 미국에서 잡았던 곰치랑 굉장히 급상 느낌입니다 와 근데 이게 맛이 어떨까 자 일단 얘도 똑같이 여기에 같이 한번 버무려 볼게요 들어가라 갠요새 들어가라 들어가라 <웃음> <웃음> 여러분 저 현지화 되고 있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겐 갠요새 조조조조조조 <웃음> <웃음> 아, 한국 사람, 이국 한국 사람 장주랑 결혼할거니까 여러분 아무... 아니, 아니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서 고추장 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o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페이크다. <웃음> 네. 자 이제 바나나 잎에다가 딱 현지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미니라. 예 이렇게. 오케이. 자요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스를 요렇게 와. 와. 어. 현지네. Oh my baby. Sleep. <웃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요거 싸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탁 하고 아 세우는구나. 그리고 요거 저기는 풀이죠. 저거를 음. 따와서 또 이렇게 한번 묶습니다. 자 그리고 야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목소리> This is Amazon. 이거는 숯불구이예요. 찜이에요. 이쪽으로. 숯불찜. 숯불찜. 숯불찜. 왜냐면 이 바나나잎이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서 이 바나나잎 수분이랑 같이 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다려보고 다 되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나요? 상라 <웃음> Can you try it? I'll try it, it. o h if she can, s h e v l r y it Come and say to l r y <웃음> 진짜? 지, 진짜, 진짜. 만약에 저거 먹으면 장주랑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웃음> 자, 여러분 기다려볼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나는 어떤가? How about me? <웃음> Okay. <목소리> I'm already married. It is no problem here. 아. <목소리> <목소리> 은혜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장난친 거야 은혜야 나 때리지 마. <목소리> 자 지금 이게 라면 줬거든요. 저기 진짜 페루 사람이 한국 라면 줬어요. 어디 거요? 어디 거? 어디 거? 결혼 족발. 헉헉 헉. Yes. 헉. <목소리> <목소리> 라면으로 입어드립니다. <입어내서. 목소리> 자 여러분 장조가 썸타는 와중에 아주 기깔납니다. 와 물이 엄청 떨어져요. 지금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익혀서 먹어볼게요. 어, 섹시, 섹시. <웃음> 아, 잘하신다. 잘 하신다. 잘 받아야 시네 그래도 This in Korean This Korean 한국말로 고추 고추 예야 야, 고추 롯데타 Why ask me this Korean? 고추 <웃음> 아니, 왜 물어봤냐 Spanish what? That. Because Because 아, 이런 것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pride? <웃음> You pride? Pride you big? 고사! <웃음> 고사! But he's very strong. <웃음> Translation! <웃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돼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불러보자. 예, 우와. 좋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태웠는데도 으스러지지 않고 줄처럼 풀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웃음> Help me, thank you. 우리 엄마야. 엄마 고마워. 엄마 이제 어떻게? 고마워. 오.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는데, 이거? <웃음> 와개쫄 냄새나 여러분 너무 맛있는 냄새나는데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물치 근데 가물치를 비닐 말고 속만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속 있죠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존 가물치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가물치 초베르음 되게 질긴 우리나라 가물치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육질이 질깁니다 만졌을 때도 제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육식 가물치도 구워서 먹었을 때 약간 불고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쫄깃쫄깃해가지고 딱그 느낌이에요 불에 한번 드셔보세요 초베르 맛있는데? 맛있죠. 그냥 그냥 생선 같죠? 응. 좀... 그냥 밥이랑 먹으면. 어 그런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봐 장조 먹어봐. 초베르 되니? 초베르. 음 맛있지? 여기 살짝 나... 쫀득쫀득? 쫀득쫀득하지. 어, 이게 맛있... 6 5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 살코기 좀더먹게요 이거. 진짜 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연식 먹르고요거안 할라 했는데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맛없을 것 같거든요 저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우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뭐야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다 뼈야 만져봐 그치? 음. 당목오 진짜 당목 같아요 여러분 자 보리님 먼저 한번 먹어보대요 오야 코에 들어가겠다 얼굴 왜 이렇게 질기냐 엄청 질기죠? 음. 어때요? 오 진짜 닭 목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진짜? 살, 그런 살려는 음. 살, 살 느낌이야 <웃음> 왜 저러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잡고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마존 워터 스네이크입니다 아마존 뱀 제가 언제 또 뱀을 먹어보겠어요 사실 산에 있는 뱀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대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 음, 대맛이인데 음, 갈비 맛인가요? 음, 오있어요응 음. 이거 개맛신인데요 완전 그 살이 있는 닭껍질을 먹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맛있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충격이에요 살아있을 때 만졌던 약간 말랑말랑한 고그 부분이 이렇게 찔기게 되는데 그냥 콜라 겐 덩어리 느낌이에요 와 진짜 맛있습니 여러분 장조야 먹어볼래? 생긴 게엘리언그에리언 그... 영화에 나오는 캬처럼 생겼어요 먹어 뜯어 자꾸 뜯어 그렇지. 음. 어 맛있게 먹었다. 먹어봐. 뭐 아우 맛있다. 음. 야 진짜 맛있지. 이거 그거다. 아그 어, 그래. 뭐.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아 이거 뭐였지. 그아 그거? 그거 있잖아. 안 아, 그래. 그래 이거. 이거 그, 그, 그 고기를 고? 먹다 보면 살짝 겉에 어. 약간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딱 씹었을 때 뜯어 먹는 어. 느낌. 그래 맞아. 그맛 같은 그, 맛이요. 에 진짜 멋있어요. 초베르. 그래 오, 우와. 와. 아 진짜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라고 한 거는 그런 거를 잘안 먹나? 자 여러분 이번엔 좀더 작은 거 이거 마지막으로 딱 뜯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서초배네 음. 야. 와. 음. 맛있겠다 <웃음>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여기가 진짜 아마존입니다 제가 뱀을 먹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장주 말 드렸어요 맛있겠다 아마존살면뱀 뜯어먹고 맛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먹을래? 장주네 먹을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종료하지 마세요 아마존에서 랜드폰이 안 터져서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 기괴한 녀석을 찾아보니 무족용원이라는 녀석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워터스네이크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녀석은 양서류입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한 것은 공룡 시기부터 살아온 양서류란 것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꼬리의 독을 제거하고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리바